일요일에 마키가에모습니다대로에 차가 없죠? 차가 없는 거리입니다. 일요일만 중요한 거리, 슈어돌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길을 막아서 차가 안 다니게 하고 차를 못 다니게 해서 저녁 때몇 시, 일곱 시인가, 여덟 시인가 되면은 그때부터 풀려요. 지금은 마음껏 양쪽 어디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미크 카메라 같죠? 소품 앞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돼 때가 세가. 사고 게임장이죠. 그쪽으로는 뭐 에디온도 보이고 저 안쪽에 지금 육구가 치는 게 지하철이 다아 전철이 다니는 곳인데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라디오 회관이라고 있어인즈 게이트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이게 유명한 곳이죠. 그렇게 보면 아키 아바라의 어떤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데 그때 역시 차가 없습니다. 여기는 되게 생뚱맞게 양복 어, 가게인데 아우키라는 양복 가게였고요. 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웃음> 자, 이쪽에 보면은 아 요시노야라고 규동 가게예요. 프랜차이즈고요. 여기서는 이제 고릴라인데 고고카레라고 하는 여기의 나름 아키바의 명물인데 아요거는 세임 세임 아트. 여는스마일 컴퍼니에서 나오는 스케일 피규어고요 어, 이미 발매가 된 거군요. 어, 아니구나. 2019년에 발매, 발매를 한다고 하네요. 판매는 아미아미에서, 아미아미에서 한다고 하고요 네, 앞에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저 안에 깔끔하게 보이는 유리 같은 건물 있죠? 이게 봐로 UDX라고 굉장히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죠. 자, 이쪽으로 꺾어져서, 어, 먼저, 라신방 라심방이라는 걸고있습 이게 차가 못다니니까는, 켜지면 안됩니 안심하시오. 자, 리게이트를 쳤는데, 여기 보면, <웃음> 조금 못한보면 탈벌할 수 있어요. 그리이 어, 어, 사이로, 이렇게 불어넣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 면세점이라고 한어로써 있고요. 이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잘 숨어 있는 곳인데요. 옐로우 서브 마린, 리버티, 리바티라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아미아미라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사이트도 있는데, 여기 안쪽에 보면은 그,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3층, 4층인가에, 아, 3층, 4층에 있습니다. 4층은 중고고요 3층은 신제품인데 여기가 사실 괜찮게 보탬할 수 있는 신제품 같은 그런 괜찮은 곳이죠 이쪽으로 뭐 아, 메이드 카페 메이드 카페이요 게임, 게임 전문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가려고 하는 라시마 신제품 팔고 중고도 파는데 미개봉 중고품이 굉장히 괜찮은 게 낫습니다 들어가서 촬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파란 바퀴 파란 바퀴 라치음바음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동문이 되어 있고요 자, 봅시다 네, 촬영이 공기돼서 방은 찾지 못했고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둘러봤는데 싼 괜찮은 매물들이 꽤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든 애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게 있는 거죠. 이 사이로 보이는 저 빨간색 방판 세로의픈한 이곳이 바로 만다라키, 만다라키 아키바죠. 만다라키는 중고 물품을 파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본점은 나카노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키바. 아키하바라를 줄여서 아키바라고그러는데 여기가 아키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촬영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긴 할건데 갔다와서 또 나머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마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서양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 1층에서는 매입을 합니다 중국은 건물이 꽤나 높죠 8층까지 있습니다. 도쿠스라는 곳입니다. <웃음> 호비 캠퍼스. 화비천국 도쿠스. 네. 이것도 중고도 팔고요. 대부분 식품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은 그 게임 건물이고요. 그 옆에 그 노란 간판에 빨간 글씨가 되어있는 곳죠 라디오, 라지, 라지오 하이간. 아지, 그래서 아직까지 이라고 미국사람들은 부릅니다 오늘 이 호떡이 치는 스인드게이트라는애니메이션 보면 타임무신이 그 시작하게 되죠 사람 어마물이 될것 같습니다 장난 아니에 항상 한국사람들 목소리도 가만이되리고요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집니다 원래는 되게 낡은 건물이었는데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여기도 가게마다 촬영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아 <놀람> 아래?아...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